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 눈. 옛날에는 그 말을 품, 품성이라고 말했었어요. 품성. 품성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꾸로 하면 뭡니까? 요새는 네, 요새는 성품이라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옛날의 말은 품성. 그 사람이 품성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사람 댐됨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게 보인다. 겉보기는 멀쩡히 보이지만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요새는 품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성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성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장이, 사장이 그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절대 화안과 저희 부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친구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꽃꽉 차있고 다돈 내고 다들 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저는 마침 그것도, 그래서 얼릉 해서 또. 그래서 내가, 제가 그, 그 친구한테, 아니, 왜 이렇게 광고에, 광고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는 뭐랄까, 부고에, 아 부고에는 절대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성의 꺼내는 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사람이 그럴 때 품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품성. 품성. 그걸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품그 그 품성 그 품성이 얘 예, 깃들어 나오는 말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은 부자는 돈한푼 없어도 부자는 부자. 거지는 억만금을 벌어도 수십조 수백조를 내것이 다닌 돈 전어도 거지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게 바로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는 부자는 지금 내가 단에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고 일절 내가 남이 보길 때참 가난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는 것이 부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남한테 신세 안질려고 부자. 그러나 거지는 돈이 수조가 있고 몇 조가 있고 남들 볼때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남한테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 있거든. 거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부자는 아무리 없어도 부자고 거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짓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품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품성.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품성이 어때? 물론 우리가 품행이 방정한가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품행이라는 말, 품성을 렇게 기띠린 마음에 성품을 말할 때 품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품성이 부자인 사람, 품성.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품성이 내가 가난한가, <웃음> 내가 부자로 사는가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에서도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품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자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남한테 받아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지라고 그러나 무슨 일을 할때 항상 이렇게 남을 할때 남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로 살려면은 자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부자로 살려면은 이게 뭐냐면 항상 부자로 사는 사람, 부자로 살려면 뭐라 그럴까 챙피는 뭐 영원하지만 이익은 영원하다. 아니 챙피는 잠감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항상 거지로 사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야 되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참 부자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 정말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성공하시더라도 또 신문 또두권 안에 절대로 꽃은 사사하고 사유, 사자 사자하고 부인은 절대 안 받습니다 하고 받지 마시면은 그거는 슬지다서 품성이 그진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품성 하나 제대로 하나 알라고 우리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